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수술 후 요양병원 전원 한달 만에 폐렴 발생 후두달 만에 사망하였다면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 가단 5279063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방위는 2016년 5월 20일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는데 집 대문 앞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 경부가 고절되어 같은 날시병원에 입원하여 대퇴골 인공뼈를 삽입하는 좌측 고관절 양극성 반치환술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같은 해 6월 20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2016년 6월 20일 D병원에 전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6년 9월 16일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 항목에 직접사인이 급성호흡부전으로 그 원인이 급성폐렴으로그 원인이 대퇴골골절로 기지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망인은 수술 후 퇴원하기 전까지 수술과 관련된 별다른 합병증은 보이지 않았고 수술 부위에 대한 통증은 심하지 않거나 없다고 한점 망인은 2016년 5월 26일에는 밤에 혼자 병실 밖으로 걸어 나오기도 하였고 2016년 6월 1일부터는 주치의의 권위에 따라 보행기를 이용하여 걷기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6월 11일에는 퇴원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보호자가 요양병원으로 가기 위하여 2016년 6월 20일 퇴원과 동시에 D병원으로 전원한 점 망인이 위 요양병원으로 전원되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야 폐렴 관련 증상이 관찰된 점 한편 망인과 같이 요양병원에서 가료하는 환자에게 감염의 결과로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는 없는 점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재반사항을 종합하여 볼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